8월 나의 연애운은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의 마음도 알고 싶고 그리고 나의 한달 연애운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 리딩은요 바로 8월 연애운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8월 연애운의 한달 흐름을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시 알아보고요 그리고 실마리와 내가 잡아야 하는 것 피해야 되는 것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주변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거는 치워주세요. 인형이든 숫자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끌리는 것딱 하나만 찾으면 돼요. 숨을 후 하고 내쉬고요. 집중을 해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릴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이번 8월 한달 동안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 초순에 보시면 내가 기다리는 어떤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심판 카드라는 것은요 어떤 중대한 소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태까지 내가 해온 일에 대한 결과가 오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카드의 소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만약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소식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종료된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순에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만약 좋아하는 분이 있으신 분이라면 중순이 말하자면 내가 승부를 걸어야 할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중순의 순간에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 만남을 가져보시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리어 하순으로 가면 나는 갈팡질팡하기 시작해요. 이 카드를 보시면요. 내가 헤매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손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초순의 어떤 소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나는 너무나 반가워했지만 도리어 이 사람이 내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좀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내 마음을 제대로 내보였다가 상처받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여린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8월 동안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다시 한번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카드가 그런데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에이스 컵 카드가 있어요. 바로 이 카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인데 나를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아주 순수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좀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느낌이 이 카드를 통해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애정운에서 우리가 굉장히 기다리는 카드가 컵2 카드이기도 하고 컵원 카드, 컵 에이스 카드이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문이 열렸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내 주변의 친구들은 그저 친구들일 뿐이다라고 해요. 친구는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남사친, 여사친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나를 친구의 의미로만 받아, 바라보지, 나를 그렇게 큰 사랑의 의미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크게 가능성은 없겠다고 볼수 있겠고, 이거는 어디일까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카드예요. 학생이라면 학. 그리고 만약에 직장인 분이시라면 직장 영역에서 거래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쪽 영역의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어떤 무도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지만 즐거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단지 직장에서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어떤 지루하고 무료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거기서 잡음이 날 일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썩 관심이 있는 상태니 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온 이번 달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카드 3장을 준비해봤어요. 나는요. 이번 달에 좋은 제안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네요. 이 사람의 표정을 잘 보셔야 해요. 이 사람 굉장히 시큰둥하죠? 구름에서 무처럼 손이 나왔는데 말이죠. 우리가 타로카드의 미를 종고미 생각해보시면 에이스카드에서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행운을 가리키는데요. 내가 관심이 없어요. 만약 이번 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티 많이 내셔야 되겠어요. 오해하기 좋은 달이고요. 이 사람이랑 잘 안되면 어떡하지 하고 그 이후의 일 때문에 괜히 원리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아주 합리적인 왕이 있네요. 우리가 이 왕을 차갑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차가운 것이 아니고 여기서 던지려는 메시지도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봐야 하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좋아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나에게 보내고 있는데도 내가 애써 무시하고 혹은 내 마음속의 걱정들 때문에 이것을 잘못 보는 게 아닌지 항상 잘 살펴봐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왕은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는 왕이에요. 내 마음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달에 연애운이 잘 되려면, 이번 달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잘 되려면 솔직하셔야 하고요. 대담해지셔야 되고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냉큼 잡는 것이 절대로 가,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줄수 있으므로 솔직해지시고요. 용감해지셔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달월번 분위기는 어떤 달이 떴을지 우리 8월의 달을 뽑아볼까요? 당신의 애정 운에뜬 달입니다. 보름달이 떴어요. 그리고 사자의 얼굴이 있죠. 이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신호를 줬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이 카드를 생각해보세요. 자존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으면 안 되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솔직하고 용감해지시면 자,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8월 한달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 보시면 저는 어떤 릴렉싱한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후후하고 숨을 내쉬고 카드를 고르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런 한 달이 되어야겠어요. 사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내가 좀나 자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달이에요. 조순에 보면 내 마음이 많이 평온해진 것을 보이죠? 이 카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동안 많이 수고했다. 사람이 지치고 떠밀리면서 내가 힘든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이 치유될 때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순이 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란 말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천천히 회복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초순부터 나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 때가 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그동안 갈피를 많이 못 잡았다면 드디어 내가 갈 길을 찾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중순에 이렇게 마음을 잡기 시작하면 나는 좀 유능해지는 것 같아요. 이 왕은 아주 능력이 있는 왕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왕처럼 나는 스스로 잘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요 지나치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낙관하지도 않고 내 중심이 잡히는 한 달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런 카드들을 보면 저는 8월 한달 동안은 어디론 가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고 특히 물에 가까운 장소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닷가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다시 한번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다가오려고 해요. 이 남자를 보시면 내삶에한 걸음을 이제 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진행되기에는 아직 어렵고 약간의 관심은 있지만 정말로 큰 관심을 표하지는 않는 상태. 그러니 나도 좀 답답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아직은 밀당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친구들은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나와 오래된 우정을 나눈 누군가 중에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 주위에 그런 남사친 혹은 여사친이 없다고 하면 내네 인생의 앞으로 쭉 친구로서 그리고 어쩌면 애인처럼 지내게 될 누군가가 천천히 천천히 다가온다고 하고요. 직장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직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추문에말려들수 있는 위험이 있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누군가 내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내에 어떤 학생회라든지 어떤 공적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사람들에서 쥐에게서 이야기가 되고 내가 거기에 골치 아플 수도 있는 운이 나왔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약간 조심하는 편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번 달 잡아야 하는 것과 실마리, 그리고 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카드 3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 미련을 두고 떠나가야 한다고 해요. 이번 달 제가 말씀드렸죠?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것처럼, 바로 이 이미지처럼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한 달이라고요. 그러니, 지난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크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번 달은 내 마음을 다시, 내 마음의 누군가를 맞아들이기 위해, 내 마음의 토양을 다시 다진다고 생각하세요. 단단하고 단단하게요.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실마리 카드예요. 이 여왕은요. 아주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멋진 정원을 가진 여왕이에요. 당신은 아름다운 것들 속에 있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 여왕처럼 행동해볼까요? 내가 누군가보다 못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고개를 치켜들지도 말고 그 자리 그대로 아주 우아한 여왕처럼 계시면 이번 달 애정운이 잘 흘러갈 것이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맞아들일수 있는 공간이 아름답게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애정운에 어떤 달이 떴을지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자개한말이 있네요. 이 카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역시 저는 박학스를 떠나는게 좋다고 해요. 당신은요 괜찮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좀 휴식이 필요해요. 명상같은 것도 괜찮겠어요. 하지만 물에 가까운 장소가 이번달엔 길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번달에는 나를 위해 약간은 투자해보세요. 내 마음을 가꾸기 위해 좀 나에게 괜찮은 숙소와 맛있는 밥, 어떤 여유 같은 것을 주시면 참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이 3장의 카드에는 우리가 8월 한달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8월 초에 나는 어쩌면 내 눈에 번쩍 띄는 누군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마음을 키워간다고 해요. 오랜만에 나를 설레게 할 만한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조용히 키워나가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악마 카드입니다. 악마 카드라는 게 사실 우리가 좀 두렵게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연애원에서 이 카드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요. 이 카드는 아주 강렬한 욕망을 이야기하고요. 유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발견한 어떤 상대에게 푹 빠지게 되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유혹이 그래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이 카드 뒤에 나온 이 카드를 유심하게 봤어요.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이 상대가 나에게 좋지 않은 상대라면 나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유혹을 참는 것이 때로는 어떤 운 때문에 많이 결정지어질 때도 있어요 내 안에 정신력이 있지만 가끔은 내 주변이 이상하게 흘러가면 나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달은 그런 달이 아니라고 하니 저는 걱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카드 세장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있을 법한 어떤 사람은 사실은 나에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속을 좀 알기가 어렵네요. 이 사람은 나에게 도전처럼 느껴져요. 모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모험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관심을 가질 법한 사람은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공간이거나 혹은 내가 일을 하는 공간 혹은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이 카드가 말하는 것은 그래요. 당신은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어떤 굴레가 있죠.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짐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요. 그러니 어떤 공부를 시작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누군가 나타나지 않을지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내가 지금은 친구로 지내는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번 달은 별로 좋은 달이 아니네요.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 내 친구에게, 아직 마음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 친구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번 달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 달이나 시간이 더 지난 뒤를 노려보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달 잡아야 하는 것과 실마리, 그리고 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잊지 말라고 하는데요, 카드가. 당신은 언제나 밝고 명랑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아주 밝고 아름다운 느낌이 들죠. 그런 것처럼 당신의 명랑한 모습이 주변을 밝게 비춘다고 하네요. 그러니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늑한 공간을 벗어나야 돼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굴레에서 풀어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주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내가 좋아하게 되는 누군가에게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안전한 공간을 떠난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아요.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안전하고 당신은 충분히 할수 있으니 용기를 내라고 카드가 나에게 용기를 주네요. 그러면 이번 달 연애운에 있어서는 어떤 달이 떴을까요? 달 카드 마지막 한 장을 볼게요. 당신이 마음속에 품은 누군가가 있다면, 내 뜻이 있다면 그걸 밀고 나가세요. 누군가가 말해도 소용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한 모험처럼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그래야 내가 만든 내 마음속 세상에서 당신이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8월 한달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초순에 나는 가장 빛날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시기고요 사람들은 이런 나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사실은 이번 달에는 초순이 가장 좋아요 나 자신도 여유가 있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중순쯤에는 갑자기 내가 좀 외로워 지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에는 너무나 무리인 느낌 내가 따스한 연애를 그리워 하긴 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긴 하는데 누군가에게 다가갈 만큼 힘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4번 분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 하순에 가면 나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동시에 하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연애를 위해서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기에 그래서 이번 달은 어떤 연애를 시, 시작하기에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노린, 노린다면 초순 쪽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달 주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세 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나를 향한 마음이 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연인이 있는 분이나 어느 정도 썸이 진행되신 분이라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약간은 실망할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너무 엄벙덤벙 하는 나머지 나에게 조금 실수를 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은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도 눈 감아 주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으신 분에게는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보시면 두 마리의 소가 힘차게 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진전이 생길 수 있고 기회가 생길 수는 있으나 제가 아까 살펴본 세 장의 워룬에서 그렇게까지 관계가 완벽하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카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장 어떤 고백의 상태, 연인의 상태에 이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겠고요. 다만 공적인 영향에서는 이건 일이다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는 공간 혹은 일하는 공간에서 어떤 연애를 기대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카드가 나왔는데요. 오히려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 친구 혹은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사람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달 내가 잡아야 하는 것, 실마리 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달 카드. 내 내면의 우울이 내 눈을 가릴 수 있다는 카드예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중순쯤에 내 마음이 조금 외롭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본 결과로는 이번 달에 어떤 큰 진전이 없다뿐이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상황을 있는 것보다 나쁘게 생각하며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 좋다면 그 사람에게 처음 먹었던 마음을 떠올려 보래요.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처음에 어떻게 좋아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좋아했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부자의 카드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많대요. 다만 지금은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때가 조, 조금 좋지 않을 뿐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해요. 당신은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나 많은 감정의 잔들이 당신을 애와 싸고 있죠. 그만큼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카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4번 분의 연애운에 있어 어떤 달이 떠는지 알아볼까요? 이것이 당신의 달 카드입니다. 후우 하고 숨을 내쉬세요. 네 가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가끔은요. 조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카드를 본 바로는 4번 분에게 일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나에게 휴식을 잘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좀더 휴식을 준다면 이 시간들도 흘러가고 나에게 다가오려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약간은 시간을 내서 조금만 쉬어보세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 우울도 거치고 한달 동안 좋은 일들이 가득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요. 5번 분의 8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8월 초에 나는 따지는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도 썩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엄격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좋다고 해도 쉽게 마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관찰력이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위험이 있거든요. 중순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내가 관심 있는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다가오는 방식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관심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 눈에는 어, 마음에 들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 저울에 올려놓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것보다는 자꾸 가벼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답답할 순 있지만 이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더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순의 카드에 인물 카드가 나왔어요. 인물 카드는요. 때로는 이 인물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순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고 해요. 이 둘은요. 아주 관찰력이 좋은 인물이에요. 하지만 좀 달라요. 이 인물은 저울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재보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여왕님은요. 아무것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어떤 편견을 깨고 보면 그 사람의 굉장히 좋은 점들이 보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세 장의 카드로 더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관심 있는 누군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머리가 두 개면 판단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 것처럼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나에 대해서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고요. 반면 친구였던 누군가는 나에게서 어떤 멋진 점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멋진 점이 있었나. 마법사는 하늘에서 땅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데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더라도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공적인 관계에서도 얼씬거리는 어떤 남성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내 주위에 나를 유심히 보는 누군가가 있네요. 어쩌면 나는 아직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심히 나를 지켜보며 오랫동안 마음을 키워온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내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로카드 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본 제 느낌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선입견을 깨고 사람을 자세히 본다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바로 한달 동안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하고 실마리는 무엇이고 피할 것은 무엇인지 세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우리가 멀리 보라는 이야기를 하죠. 높은 산에 오른 것처럼 멀리 그리고 더 깊이 보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사람을 볼때좀 시간을 두고 오래 본다면 거기서 나는 근사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어쩌면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누군가보다는 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번 달에 내게 다가오려는 사람은 아주 진중한 사람이고 사실은 어떤 유흥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이번 달 자꾸 놀러 나가고 싶고 어딘가로 가고 싶어질 순 있지만 그런 모임보다 약간의 답답해 보이는 이 사람과 한두 번만 더 만나보시면 이 사람의 장점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유흥이 있는 장소보다는 도서관이나 내가 공부를 할수 있는 어딘가에서 나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북카페나 무언가 조용하고 깊이 생각을 할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달 실마리 카드로 제가 참, 참 좋아하는 카드인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은둔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죠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집이 아닌데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맛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능은 충분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의 반짝임을 아직 보지 못해요. 나도 처음에는 못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만약 이번 달 어떤 고요한 공간,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 생각을 깊이 할수 있는 공간에서 누군가 다가온다면 그 사람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나이 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5번 분에게 연애운에 있어 어떤 달이 떴을지 우리 달 카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카드가 당신의 달인데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에 새겨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만약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깊이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 마지막 카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네요. 그러면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고요.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